안녕하세요. 파만리의 파베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어,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플래티그로의 노스텔리시아 만년필인데요. 노스텔리시아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어, 약간 전작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만년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 같은 경우에 한 6만 원대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어, 제가 제가 샀을 때는 6만 원대에 형성되는 어있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갔을 거예요. 제가 샀을 때좀 초기에 샀을 때여가지고 조금 가격이 조금 높은 데하거든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은 일단은 플래티그럼 노고가 여기 박혀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캡에 이렇게 노스텔리아플래티그럼이라고 적혀있는 져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캡 부분에 여기 클립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그럼그위 문양이 들어가 있는 클립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습... 아, 달려져 있습니다. 달려있어 있습니다. 그 노스텔리지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동으로 만들어진 것 치고는 상당히 황금색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상당히 깔끔하게 황금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캡 뒤쪽 아 여기 테일 부분을 보시면 테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뚜껑을 일단 고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전체 그 외관은 깔끔하고요 깔끔한 모습에 어, 조금 두툼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조금 두툼해서 어, 사인용으로 조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인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필기용으로는 저는 상당히 조금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필기용으로는 제가 몇번 써봤는데 조금 두껍기도 두껍고 F립이라서 그런지 조금 두껍기도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기용으로는요 어, 일단 초을 볼게요 다음으로 촉는 일단 초은 상당히 깔끔한 동으로 철되어 있어요 동으로 철되어 있고요 브론즈라고 되어있는데 어, 인터넷상에서 지금 찾아본 결과로는 브론즈라고 되어 있는데, 브론즈 치고는 상당히 깔끔하게 황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황금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 밑에 여기, 피드 부분을 보시면, 피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피드가 상당히, 어, 상당히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잘 조정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잘 조정이 되어 있고요 역시 기계로 만들어서 그런지 요즘은 다 기계로 만들거든요. 요즘 다 기계로 만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상당히, 요즘 만년필 같은 경우, 옛날 만년필 같은 경우에 썼을 경우에 조금, 어, 옛날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촉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년필 같은 경우는 촉이 상당히 잘 맞아요. 잘 맞게 이렇게 1대2 비율로 딱 정확하게 떨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잉크를 안 넣어놔가지고 필기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필기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피간 자체는 상당히 그냥 매끌매끌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어 소프트닙이라서 어 약간 뭐지? 하드닙? 하드니까 소프트닙의 중간 어느 사인데 이 거기서 소프트닙에 조금 더 가까운 하드닙이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벌렸을 경우에 상당히 잘 벌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잘 벌어지죠. 잘 벌어져서 어 일단 요거 만약에 어, 캘리그라피용을 쓰셔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잘 벌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외 부분으로는 뭐, 여기, 여기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황금색 코팅으로 이렇게 포인트 줬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별다른 특징 없는 그냥 일반적인 만년필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국제우격 사이즈로 어, 워터맷, 워터맨이나 필리칸, 뭐피에르가로댕 이런 만년필이 가도 만년필 만 만년 가도 호환이 가능한 컨버터고요. 그래서 만약에 컨버터 잃어버리셨다 하시더라도 컨버터는 그냥 따로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플래티그럼플래티그넘도 스텔리아 지 만년필 리뷰였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